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트렌치코트 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트렌치코트는 요 남성용 레인코트를 말하며 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참호안에서 영국군 장교가 입은 외투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여자들도 입게 됐습니다 이 영국을 대표하는 그 명품 브랜드 그 버버리의 설립자인 토머스 버버리가 군인을 위한 레인코트로서 트렌치코트를 개발하였고요 을 일명 버버리코트라고도 불리며 이 추위로부터 영국 군인과 연합군을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주로 내구성이 뛰어나고요 이 방수 기능이 탁월한 개버딘 소재를 사용했고요 을 보온성을 더하기 위해 이 더블로 디자인됐으며 목까지 올라오도록 변화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그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 대중에게 소개가 되면서 클래식한 패션 아이템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으며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트렌치코트는요 큰 버튼과 허리를 두르는 벨트 무릎까지 내려온 긴기장이 특징인데요 여자들이 키가 작고 크건 간에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잘 묻어나기에 봄, 가을에 자주 입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트렌치코트의 그 기본적인 컬러는요 베이지와 이 블랙이 있는데요 여기에 포인트를 주어 사진과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옷은요 일단 상하 화이트로 코디하고요 그 다음에 상하 블랙으로 코디 또한 상하 화이트나 블랙으로 코디 또한 톤인톤 톤 코디 톤 온톤 코디로 코디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영상 중에 코디에도 공식이 있다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베이지, 베이지 코트를 어떻게 코디하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코디는요 코디 법칙이 있는데요 먼저 모든 코디는 화이트와의 코디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 블랙과의 코디 그리고 화이트와 블랙과의 코디 톤온톤 코디, 톤인톤 코디로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첫 번째는요, 베이지 트렌치 코트와의 코디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상하, 화이트와의 코디입니다. 안에 옷을 상하를 동일한 컬러로 코디시 키가 커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적용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는 베이지와의 전체적인 코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화이트와의 믹스매치 코디입니다. 첫번째 두번째는요 상하를 화이트나 블랙으로 코디하는 방식입니다. 세번째는요 블랙 팬츠의 스트라이프 티셔츠와의 코디 네번째는 그레이 멜란지와의 코디고요 다섯번째는 화이트 셔츠의 체크 팬츠와의 멋진 코디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과 5번째는 베이지 트렌치 코트를 청과에 코디했을 때의 코디입니다. 1번과 5번째는요, 화이트 셔츠와의 코디고요, 2번은 블랙과 니트와의 코디, 3번째, 4번째는요, 네 프린트 원피스와의 코디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첫번째는 베이지 트렌치코트에 블랙 원피스와 플랙 슈즈와의 코디, 두번째는 블랙 진과 블랙 티셔츠, 블랙 클러치 백, 제리 슈즈와의 코디입니다.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는요. 베이지 트렌치코트에 색상의 변화를 준 코디 방법인데요. 네번째나 다섯번째는 톤 인톤 코디 즉, 여러 색상을 비슷한 채도의 색으로 매치하는 코디로 전체적으로 코디를 잘 하신다면 남보다 앞선 세련된 코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블랙 트렌치코트입니다 제가 입은 코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트렌치코트 이 블랙은요 이 화이트가 기본적으로 또잘 어울리고요 여기에 이 베이지와 이 체크, 체크 이렇게 팬츠랑도 같이 이렇게 또한 코디했을 때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렇게 코디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블랙 트렌치코트 코디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요 전체적인 블랙과의 코디입니다 이 블랙은 섹시하고 우아하고 지적인 컬러 또한 첫 만남에서도 좋은 인상을 주는 컬러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는 블랙 크루넷 니트의 체크 팬츠와의 코디 네 번째는 베이지 원피스와의 코디인데요 이때 원피스 말고 상하를 베이지로 코디해도 좋겠죠? 응용해서 입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요. 진과 화이트 셔츠와의 심플한 코디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발을 뭐 레드로 한다든지 뭐화이트로 한다든지 아니면 백을 레드 컬러로 한다든지 블랙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변화를 주는 건데요. 한번 사진을 보시면요. 이번 사진들은 트렌치코트에 포인트를 준 사진들입니다 첫번째는요 오렌지 부츠로 코디를 했고요 두번째는 와인 부츠, 세번째는 톤온톤 코디로 애니멀 부츠와의 코디고요 네번째는 블루 하일과의 코디, 다섯번째는 화이트 부츠와의 코디입니다 이번 사진들은 스카프나 백을 이용한 코디입니다 첫 번째는 요 스카프로 코디, 두 번째는 오렌지 백으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세 번째는 블랙 트렌치코트에 레드백과의 코디고요. 다섯 번째는 애니멀 스카프와의 코디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거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트렌치코트도 잘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